내가 원치 않은 싸움이 흔하게 일어을 때, 일대 다가 되면 내가 양쪽에서 이렇게 듣는건 영화 안 돼. 한 사람 다리들이 한 사람을 잡아서 계속 내그 앞쪽에 세워줘야 돼. 방패. Thank <laughs> you. 일로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아거죠거 제일 중요한 게 아니지. 뭐 뭐가 중요하는, 뭐가 중요한 건토요로 양쪽에서 놀러 니다 블로 사이죠 네. 그 제일 중요한 게뭐 있어요? 뭐 있어요? 헬트하고 헬트를. 그렇죠. 헬 상황을 만들어야죠 네. 네. 지금 스파링하는 대로는 이쪽 주고 이쪽 주면서 계속 뭐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대로만들었죠네어 네? 이쪽 주고 나서. 여기 들어갔서내이 온다고 그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It, it, it, 나는 일찍이 이때 일이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에적 일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 실제 상황에서 있으니 없으리라는 분야이 없단 말이에요. 술 먹고 내가 원치 않는 싸움을 희어히게됐을 때. 이때 다가 되면 더많으면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 싸우게 되면 내가 양쪽에서 이렇게 듣는 건 영화야 안돼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물론 막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해서 뭐 싸움이 타고난 싸움을들그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대 다수의 상황이 되면 무조건 한눈만 잡아 붙인다는 얘기 있죠. 그걸처럼 한 사람 다리들는한 사람을 잡아서 계속 내 앞쪽에 세워줘요. 반대 여기서 네 그래서 밀어주고. 몸도 비교하고, 네. 다시 있으면 또 왔다가 상황 봐서 다시 도아줘야 돼. 알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야, 그나마, 내가 양쪽으로 둘러싸여서 무기력하게, 다른 것도 손쓰지 못하는 상황을 변할 수가 있다면, 중요하게 뭐라고? 직선. 네. 직선으로 말이죠. 줄 세우기 해줘야 돼. 줄 세우기. 네. 그래 발을 빨리 움직이다가, 흔들어 주고, 흔들 주고, 이쪽으로 빠져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사람 뒤에 숨어서 움직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뭘 연습해야 돼요? 스텝, 스텝. 우리 풀발기 안에서도 지금 다행팀이 되는 것도 있죠 땡고 옆에 밟기로 빠져주고 그렇죠? 때려주고 돌려주고 풀려가기로 풀려 돌려주고 다시 때려주고 때려주고 옆에 밟기로 빠져주고 때려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텝 훈련이 진짜 중요하다 지겹지만 스텝 훈련이 중요하다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해보니까 아, 진짜. 아, 네 해보니까 그 느끼시겠어요? 네 확실히? 맞지 스텝 훈련이 다르겠 그렇죠? 상그린도네 오케이 좋습니다